Put a ring on my finger Put it on and make him wanna marry me What d you s a l You are a l r e a d dead a Oh my 이번 친구, 이번 친구 짰죠? 쇼따리 오늘의 패 네? 네? 뱃살 가려. 뱃살 없어. 리몽땅 <웃음> 맞아. 바이소. 이소 죽은소. 응? 예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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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보드게임인데 하트박스 갈까? 응. 이건 못참 이건 주 세이프게센 대상님 이시해주세요 신용카드 핸드서 해주세요 자비패드 핸드어디이어 어, 진짜 개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맘에 <마음에 웃음> 들이어마한거같은어 누구인가? 아니, <목소리도> 뭐, <한공 샷인데>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왕정자야. 뭐한국옷는데 아, 다스보츠. 언더웨어 신 아, motherfucker, motherfucker. What the fuck was that? f o u n the e y r o t 부럽. 오늘 굉장히 잘생기셨네요. 화면이 어두워졌어 우리가 예, 연주서 해야 되나? 나쁜 섯불 <목> 우이랑 음머그 다음에 손바닥이고 음. 그 다음에 꽃받침이 되고 갈까? 핑크색 에바임. <웃음> 예술 상자. 예술 상자. 아트 박스. 자. 매림이. <웃음> 이거 우리 결혼 반지. 서프라이즈 <웃음> 머더파커. 오! 왜? 자 그래프야. 이, 이과? 좋았다. 오늘 살아서 못 간다 집에. 그래. 좋아 계산을 하도록 하겠어요. 아 음. 다리 아파. 어 음. 아, 근데 하늘이 개 이뻐. 하늘이 이뻐? 미쳤어. 미쳤어? 응. 음. 어, 방이 셔츠 빼서 입은. 토핑은나 라면 사리가 조금 나는데 당면이 더 맛있긴 하거든? 사리가 겁나 싸 당면은 콜라? <웃음> 우리 무조건 콜라 <웃음> 가고 봅시다. 삶은 국물이죠나 생각난다. 어, 그거는. Let's go. 다 익혀서 나온 거라고. 봐. 어. 당면이 푹익으 빨리. 먹어야해 양배추도 많이 들어가지. 닭갈비 짱퍼. 조심해. 그거 닭발비 에디션 만들면 안 돼. Current <목소리> segment on our show called Explain That Grammar e r e e o a deep j e 쌈을 i e s 오늘 우리 늦을 뻔했는데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o u 또니 먹어야겠지요 모짜렐라 이거 100% 모짜렐라 치즈는 모짜렐라 아니겠습니까? 이걸로 줄넘기 도돼 그니까 일단 자고 자고 바테를 빼야돼 가득하다가 난 가득하다못해 입이 안들어가네 <목소리> 사내는 <목일> 할수 있어 아하 누가 봐도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쩝쩝 쩝쩝 제이내 얼굴만 해너 얼굴이 더짠 응. 다섯 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번질렀지 죽금만 맛있겠다 짠짠짠멸치알 들어가있고 김치 들어가고 아, 성비가 너무 좋은데? 음. 꿈밥 싸먹기 우와! 뭐야 방금 뭐야?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스크 구매 완료 <웃음> 아, 편집샵 갈까? 커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북룰인알지 거 노래 <목소리도> 듣는 건이애기 의미가 이는게기하야 Another one. 게임 게너 미쳤다. 오. 가격이 좀사악하 s m o k i every day. smoking every day. 손 똑같이. 응? 응? 이거 다 보내주시면 돼요. 네. 네. 알겠겠. <웃음> 알겠다동영으 <맞아? 웃음> 이따 먹을술 눈감 괜찮? 오케이 괜찮 어? 맛살? 지 음. <웃음> 응. 이성년자는 음주 너너너 스위트 결이에요.